제목과 부제목이 포함되도록 크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삽입, 도형, 별및 현수막에서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홈탭을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을 하겠습니다 굵게 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조금 얇게 고쳐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위에 있는 도형을 클릭하시고 홈 탭을 눌러서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아래 도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위쪽으로 글자를 옮기기 위해서 수행 뒤에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면 안됩니다. I자 모양이 될때 클릭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글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삽입 탭에 도형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홈 탭에 서식 복사 파란색 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한 줄이 되도록 사각형의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글자를 블럭 씌워서 글자를 블럭 씌울 때는 조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줄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라도 블럭에 포함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락을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앞을 0으로 주시고 내어 쓰기의 값도 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사비 도형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빈 곳에다가 글자를 적어서 테두리를 잡고 여기에 포개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모양만 똑같게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도형 효과를 클릭해주시고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더 도형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누르시고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 간격은 적당한 크기 값으로 문제와 비슷한 크기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Ctrl-Shift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사각형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Offset 대각선 왼쪽 위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 0, 흐리게 0, 간격은 8로 주겠습니다. 나중에 간격이 커 보이면 숫자는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굵게는 취소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하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서식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두께는 조금 굵은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비슷하게 키워주시고 굵게는 취수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도형 세 개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포함되도록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고쳐 적겠습니다. 화살표를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곡선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누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꺾어졌으면 좋겠는 위치를 적당히 찍어줍니다 클릭 드래그가 아닙니다 다시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 다시 한번더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으실 때는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 방향으로 선을 이쪽 선을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 모양을 원한다면 멈추시고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서식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화살표, 화살표 스타일 5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줍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줍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위치나 크기는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클릭하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까지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선을 클릭하고 홈탭에 서식 복사,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새 슬라이드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빈 화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 탭에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두께는 문제지와 비슷한 두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글자를 드래그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번호 매기기에서 원 숫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3번이 만들어지는데 엔터를 다시 치면 3번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다시 글자를 계속 적어 주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그냥 엔터 치시면 번호가 따라오게 되고 번호가 앞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쳐줍니다 사각형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 서식 복사 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만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위아래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간 흐름을 적어주시고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화살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곳에서 클릭 꺾이는 곳에서 클릭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꺾이는 정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식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대시는 파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화살표 화살표 스타일 2를 해 주겠습니다 선을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위로 약간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을 잡고 그냥 드래그하면 크기가 커지는데 원하는 만큼 위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초록색 조절점을 클릭하시고 조금 움직여 주시면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상단의 서식 탭에 도형 편집을 누르시고 점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까만색 조절점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 점이 길면 까만 점을 클릭해서 하얀색 점이 오른쪽으로 길게 나가면 이렇게 하얀색 점 위치로 선이 따라오고 짧으면 얇은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의 길이를 잘 조절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글자를 적어 주시는데 텍스트 상자가 도형 안에 있으면 도형 안에 그냥 글자가 적힙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삽입 도형 텍스트 상자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을 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선을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복사, 서식 복사 직선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도형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보기에 유인물 마스터를 누르시고 날짜, 페이지 번호를 체크해제하겠습니다. 마스트 보기 닫기를 하시고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를 체크해주시고 이 슬라이드를 눌러서 고품질을 체크해주겠습니다. 고품질을 체크해주지 않으면 그림자가 표현이 안됩니다. 고품질을 체크하시면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